사도행전 강의 55강째입니다. 루가오니아 지역에서의 나머지 사역과 귀향 오늘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다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루스트라에까지 쫓아온 그 유대인들의 그 선동적인 말에 미혹된 무리들이 무리들의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성신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회생하여 다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신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줄 알고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어 그런 믿음의 행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더베와 이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를 세운 그 남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다시 순회 방문하면서 그곳의 제자들을 굳게 하고 또 환난을 받아야 할 것과 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여행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 역순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은 이제 그어 수리아 안디옥교에 돌아와서도 이제 성교 보고를 할때 자신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냐고 주께서 어떤 아, 결과를 내셨는가, 자신들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이제 머물면서, 이제 다음 성교를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웃음> 본문,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 2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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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에 거하라구하고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안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포가해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루스트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신의 능력으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신관에 의해 신격화되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합당치 않다 생각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리는 일을 했죠. 옷을 찢고 아주 그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지 아니했습니다 워낙 그냥 우상 송배에 쩔, 쩔어있던 헬라 문화와 그 로마의 그 신화 문화에 쩔어있던 존재들이고 또 루가오니아 지역이 또 지역적 특색이 있어서 아주 그 이방신들을 또 성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것들이 표출된 거죠. 음. 한편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아그 루스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의 음. 유대인들은 그들을 쫓아 해코지하려고 그곳 그까지쫓아왔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트라까지 오려면, 거기는 이제 뭐 산악지대는 아니고 평원지대인데요. 평야지대인데. 그런데도 소문이 어떻게 빨리 그렇게 나섰던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진리를 채운다는 측면에서 그런 옛 사람에 의한 헛된 열정을 그렇게 표출했습니다. 복음을 정상하게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웃음> 세월이 가면서 더 헛된 열심을 내고 더욱 악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방하고 아주 조롱하고 모욕하고 아주 멸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아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지킨다고 해 가지고 개혁신학을 지킨다고 악다고 그랬으면요. 500 악귀가 들어와서 더 지배한다고 분명히 김홍준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드러낼 때 단호한 면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웃음> 그런데 이제 이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의 그 종교성은 어떻게든지 자기네가 가진 것을 더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더 옳다 하는 걸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엄청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내는 걸로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거침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건 점점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악하여져.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웃음> 말로 비방하는 데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아예 모욕까지 줘서 죽은 일까지 하는 거죠.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던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어, 또, 스테반이 죽는데 가편 투표했던 그런 존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이 그 이전에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웃음> 아무튼 그들은 그, 그렇게 이제 괴악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결핍이 많고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에게 나아가 대적하게 했습니다. 이 서방 본문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대된 내용으로 묘사하는데 참조할 만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얼마 동안을 지내며 가르칠 새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담대하게 강론하며 사람들을 설득하여 사도에게 거역해하며 말하기를 저들의 말이 하나도 참된 것이었고 모두 거짓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렇게 이제 서방 본문이라고 하는 건 신약성경 헬라어 사본의 한 초기 형태 라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서방 본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엔 좀 약간 그렇게 의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그 꾀임은 아주 지능적인 범주였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명백한 실증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변기하여 미련한 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대적하도록 선동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다가가가지고요. 예, 이제 흔드는 일을 하죠. 아,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아주 이제 서슴없이 해요. 부끄러움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사도들을 육신적으로 대항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골로세나 고린도 교의 그 서신들을 보면 그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 그 추천서를 갖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이다. 그렇게 비방하고 다녔잖아요. 명백한 역사적인 그, 그의 그 믿음의 족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쳐내고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걸다 이제 중간에서 가로채고, 자기 스스로 된 자인 것처럼, 자기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죠. 그렇게,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니다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신격화하는 일을 했던 존재들인데,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금방 태도를 받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도 사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그한 장본인들한테 쫓겨나서 나중에 인디안 선교하는 대로 가기도 했는데요. 이게 금방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본질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항상 그렇게, 어, 이제 자기, 그 뭐, 그왜 그랬습니까? 그 자기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그 지위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성례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이 까다롭게 하니까 그그 그 조나단 애들들을 아주 그냥 내치는 일을 하는 거죠. 항상 현실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짓된 자들은 현실이야. 자기네들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요. <웃음> 이것을 보면 정상하게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릇되게 출발한 자들은 장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획시기적인 때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일을 얼마나 빨리 하게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주께 유익을 얻으려고 나오는 자들은 필시 이렇게 주변의 순동에 의해 주의 나라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서 자기의 형통과 행복을 위해서 교회 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 축복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가족들도 잘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복음을 이해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충족이 안될 때는 반드시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 분명히 반쪽 보음만 듣고 들어와가. 그때 그것도,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가지고 거짓된 욕구가 거짓된 선생을 불러와가지고 거짓된 일에 미혹받아서 참된 고난받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려고 나가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선생들을 배, 배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전체로 다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라 그러면 뭐 그렇게 어떻게 살라고 나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평시에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럴 땐 사주의 미혹을 받아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진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 나한테 좋게 들리면 좋은 거고, 나쁘게 들리면 나쁜 거예요. <웃음> 저들은 주의 사도들에게 폭력적인 행사를 하기에 조금도 서슴지 않았다. 어쩌면 저들의 속성상 당연한 것입니다. 성신님의 인도하에 정욕을 절제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못된 죄성이 서슴없이 나예니다 뭐 힘없는 사람들은 말로 모욕하겠죠. 말로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저들에 의해 이런 돌로 침을 당한 바울은 죽은 상태로 나타나게 돼서 성 밖으로 끌어내치어졌습니다. 이 실제 죽었다고 이제 뭐 김몽전 목사님 목뭐 강설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고 저도 그런 쪽으로 말을 했는데요. 다른 이전 이후에 이제 다른 고백들을 보면 바울이 분명히 죽었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고니언에서는 돌로 침을 당해야 는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피해서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당하게 된거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쳐졌어. 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돌도 안 맞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웃음> 은혜가 있는 사람도 돌에 맞고 이렇게 죽을 지경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실 뜻이 있고 또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시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다알수 없지만, 그, 그의 일을 통해서, 이제, 뭐, 바울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나 구속계시의 또 완성과 관련해가지고, 그 하나, 사도의 그 일들을 그 경험하고, 증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도 하나님 그걸 허용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이루는 일이고, 그리도의 사역을 이어받는 일이고, 사도로서 교회의 기초를 닦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아주 복합적인 거예요. 이 결코 이게 개인적으로 저주받아갖고, 죽게 돼갖고, 돌에 맞아서 그냥 성밖에 내쳐진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임.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좋은 구절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에도 3장 16절에 좋은 구절이 있고 또 골로스에서 3장 16절에도 좋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고 이게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이전에는 자기한테 갇혀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존재인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얻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다. 이게 고난은 아무나 참,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참여한.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고난 오면 못견딥니다못견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저주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토인들에게는 낮아져도 주님의 영광 높아져도 주님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게 결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는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해요 <웃음> 아무튼 그렇게 에, 그. 그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내침을 받아 죽게 되는데 그렇게 돼 이제 장사를 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여 제자들이 그 그를 둘러 어 섰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아마 디모데가 섞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섞여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뒷 부분에서 이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아는데 아무튼 제, 제, 제자들은. 아 그러면 돌이 예,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뭐 하고 있었나? 왜 같이 뜯도 말리고 아니 돌에 같이 맞든가 하지 왜뭐 하고 있었나? 저들은 아직 사도 바울을 변호하거나 그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을 돌로 치는 그 무지한 폭조들 앞에서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더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었겠다 하여 그 시체를 내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와 사랑으로 제자들이 그 주위에 둘러섰던 것입니다. 절절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떻게 바울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움직임을 보였러니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린대로 신앙의 태도를 보인 거죠. 니다 끝까지, 나, 난, 난 몰라라고 도망가, 도망가고, 책임질 일은 안 하고, 난몰라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신앙이 작은 위치에서도 자기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와서 책임지는 일을 했어요. 뭐,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을 죽을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예 <웃음> 지금은 너무 평일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에서 믿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믿는 것 같이 그러지만 환란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겨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시에, 평시에 주의 인도를잘 따라서 자기의 믿음으로, 어, 그, 헌신적인 삶을 살아, 자기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토의 보혈의 능력이 그 정도는 돼야죠. 뭐, 만유의 주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사랑을 힘입없다고 하면서 요만한 것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아무튼 여기저기, 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도 이제, 이제, 나와서 도, 돕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혹자들은 바울이 기절했다가 깬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을 봐도 그것은 낭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게 됐는가? 먼저, 주께서 그를 통한 계획을 아직 다, 계획을 아직 다 성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을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자가 여기서 사,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런 이적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걸 보고도 기꺼이 죽을 마음을 생길 거 아니에요? <웃음> 이제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손못 쓰고 있다가 저렇게 하나님이 능력적으로 살리시는 걸 보고, 아, 이제 기꺼이 죽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참 오묘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 그냥 복주고 누구 하나는 그냥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하나 그뭐 저주받은 죽음 같은 삶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만일 아, 여기서 그냥 바울이 죽고 만다면 저들은 그나마 그 연약한 믿음을 고쳐 세우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끌어올리신 어, 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그 일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난뒤 고백한 내용을 보면 저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란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제자들을 붙들어 줄때이 사건을 인용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1절에 보면 그나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이 일은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도움과 사랑을 받아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어간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 일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배경적인 연유로 인해서 바울이 살아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뜨거운 열정을 보여가지고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그 가상해가지고 살려준 거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그는 자신을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불같은 담대함을 보여습니다 먼지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왔는데 여기서는 또 다시 뛰어들어가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과 삶의 두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빌리포서 그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죽음과 삶의 그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게,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지만, 살아있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 형제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 이, 이 일을 위해서 진짜 이 사람이 그리도와 하나가 된 존재라는 그 속성을, 그 생명적인 속성, 본능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확실하게 보인 거잖아요 자신이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의식 의식과 교회를 위하여 그런 환란의 삶을 기꺼이 산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가 없으면 고린도후서 이제 지금 읽을 거지만 그 이런 행태를 보일 수가 없어요. 도, 도, 금방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었는, 다시 그들 가운데 뛰어 들어갔어 미, 정신이 미친 거 아니고서는 이게, 이게 그리토 안에서 온전히 미친 거죠. 네? 세상에 미친 게 아니라. 신자는 진짜 이런 태도, 이런 불굴의 역동적인 믿음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좀 해볼까 하고, 어, 좀 누가 인정해지면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죽어, 죽어야 되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그게 꼭 목사들만 그렇게 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뭐 모든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저희가 가저 시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메시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토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곤이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어. 세번 태장으로,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어. 여러 번 여행에 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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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제가 그 교회 카톡에 올린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 위성 영상? 그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같은 그 영상. 그 영상 너무 잘 제작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광야도 지나고, 예? 그 산에 그 위험, 바다의 위험, 다 지나고, 광야의 위 강도의 위험.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환경, 또 모든 자, 자연적인 환경, 사람의 위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 인간상의 그 주체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사회상의 그, 그, 집약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교회에 연합된 존재라면 그일 아니고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는 거요 이게 무슨 종교적 영웅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또 예수 그리토의 그 가르침과 성신의 인도가 다그 맞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거기에 가담한 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히 이 피조된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저히 우상송비하고 경욕대로 살던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복된 일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만 조금 아프면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적 핑계, 육신적 핑계. 여기 그런 게 없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물론 이제 바울과 같이 다 그런 하루 아침에 그렇게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바울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지향하는 삶이곧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일과 관계성의 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실질적인 불신자들하고는 불신자들의 태도하고는 비교가 완전히 비교가 되는 그런 행위가 되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구원은 이런 역동적인 불굴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걸 남용해서 무례하게 행하여 주님께 욕이 되게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결과인 괜히 우쭐해 가지고 말이지. 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막 뛰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자유롭게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튿날 쉴 틈도 없이 더베로 갔어요. 이 지금 지명으로는 테르베, 테르베인데, 이고니오는 코니아라고, 지금 지명은 코니아에요. 아무튼, 이, 이 <웃음> 더베는 지금은 흙무더기만 있어요. 흙도, 완전히 성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위성 그 사진을 아마 영상을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여벤는 루스트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어떤 사람은 96km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서울 정도 되는, 거 서울서 2천 정도, 조금, 뭐, 이제 광주 가까이 된다고, 곤지암 정도 되겠죠. 곤지암, 서울서. 루스트라도 제가 그, 저기, 다시 찾아보니까, 그, 이고니원에서 남동, 남남동 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남서 쪽이라고 또, 이 루스라 지역이 좀 넓더라고요, 보니까. 이천도 왜, 이천, 여기 이천읍이 이천이고, 저 아래 저 장호원도 이천이잖아요. 그럼, 여기 여주 쪽에서 보면, 이 이천읍 쪽은 남서 쪽이 될수 있고, <웃음> 저쪽, 장호원 쪽은 오히려 남동 쪽이 될수 있어요. 아그러니 어, 이 사진, 여기 사진에도 보면 사실 나, 남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 루스라라고 하는 지역이 좀 넓습니다. 넓습니다. 한 도시로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 그, 이쪽은 다루가우니아 지역에 속합니다. 루가우니아그 동남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경기도를 루가오니아라고 치면, 뭐 루스라는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고, 또 이제 더벤는그 금방이 되는 거죠. 이곳은 이제 그 주전 25년경에 아우스토가 갈라디아 지역에 편입시킨 그런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변방의 요층주로 만든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더베에서 이제 그 앞에 산맥이 있어요. 쭉, 저, 동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 쪽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낮게 내려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한 3,000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고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소에서 이 2차 전도여행 때는 다소에서 이제 더베르에서 루스라 지역으로 해서 이제 쭉아 소아시아 이쪽으로 가는데 그때 엄청, 엄청난 날씨 변화를 겪는다 그래요. 그 다소 지역은 굉장히 따뜻했는데 이제 이 고원 지역은 눈이 오고 막 이런 이런 그런 그런 상황이랍니다. 아무튼 그런 그런 저저 저 산맥 그 끝부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군사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에 반한 점이 됐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한 일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도도, 와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았다. 사도행전 2장4절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거 출신이에요. 요한 1서에도 보통 뭐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여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도시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바울, 세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루스트라와 이고니언, 그리고 비시티아 안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더베에서 수리의 안디옥으로 오는 길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길이 좋고, 훨씬 더 좋고, 거꾸로 역순으로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자기 안위를 생각했으면 그냥 편하게, 더베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가지고 다소로 해서 수리 안디옥으로 왔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이제 온 거죠. 그 도시들의 좋지 않은 환경을 생각하면, 그리고 다시 그리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뭐 돌로 막고그 고통을 당했던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요. 그리고 이제 고향 다소가 지척이고. 수리 안디옥으로 가자면 바로 타우로스 산맥을 넘면 쉽게 갈 생각도 함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은 이전에 바울의 선교 노력으로 복음을 받은 지역이었을 것이기도 했고 한 10년 사역을 했으니까 10년은 아니고 한 7년쯤 넘게 사역을 한 걸로 계산이 되는데 다소 해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쪽으로 안 가고 다시 형제들을 돌아보는 길을 한 대로 가세요. 루스트라 이고니언 BC 안디옥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뭐 성경 기록은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뭐 쭉쭉 건너오는 걸로 되지만 이 길은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이제 이 더베까지 오는 길도 뭐한 20일 정도 걸렸, 고한 뭐 500km 가까이 되는데, 그쪽으로 와도 그게 뭐한 20일 걸어서, 그 당시엔 뭐다 걸어서 그렇게 한거까이 거꾸로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그 참... 이전에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는데, 형제들을 사랑해서 오직 교회를 생각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거룩한 행보입니다. 혹자들은 바울을 몰아냈던 그 도시들의 장관이나 유력자들이 물러나고 새로 이 교체된 자들이 있어서 쉽게 그곳으로 갈수 있었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못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왔다 갔다 하는 게아니니다 그 교체되었다 해도 저들이 바울을 다 쉽게 받아들일 그런 존재들이라고 장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바뀌었다고 어쨌든 바울 일행은 그곳으로 가서 다시 새롭게 부딪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입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한 일이 이제 한세 가지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또 장로를 선택한 일,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제 보, 보고한 내용,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제 그거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ご視とう<スペース><スペース><スペース><スペース>